안녕하세요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입니다 지난 시간 가야금을 연주하는 바른 자세와 오른손으로 줄을 뜯어 연주하는 기본 수법에 대해 익혀봤는데요 처음 연주해본 가야금이 조금은 어색하고 어려웠을텐데도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또 가야금을 연주하는 게 즐겁기도 했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기본 수법인 튕김 수법과 연 튕김 수법에 대해 배워보고 가야금을 조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마찬가지로 가야금을 연주할 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튕김 수법은 같은 음이 두번 반복될 때 연튕김 수법은 같은 음이 세번 반복될 때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튕김 수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뜯는 수법과 동일하게 오른손을 악수하듯 세워 현침 오른쪽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손모양을 만들어줄 건데요. 검지를 동그랗게 말며 가져와 엄지에 붙여 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소리내고자 하는 줄한줄 줄 아래에 검지를 얹고 살짝 눌러서 소리 내고자 하는 줄보다 낮아지도록 해주세요. 이제 순간적으로 두 손가락에 힘을 모았다가 검지를 놓치며 줄과 함께 튕겨줍니다. 딱밤을 때려본 경험이 있다면 그 느낌을 떠올리며 해보면 좋아요. 조금 어려워 보이죠. 순간의 힘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튕겨줘야 하고 또 단순히 튕기는 게 아니고 박자에 맞춰서 줄을 정확하게 튕겨줘야 하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한 수법이랍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연습해 볼까요? 6번 줄 소를 이용해서 연습해 볼 텐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튕김 수법은 같은 음이 두번 반복될 때 사용하는 수법이에요. 이 말은 솔, 솔을 두번 모두 튕겨 연주하라는 뜻이 아니고 처음 연주하는 솔은 검지 뜯는 수법으로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같은 음 솔을 튕김 수법으로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튕김 수법은 이렇게 검지 뜯는 수법 다음에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뜯고 튕겨 연주하는 걸 연결해서 연습해 볼게요 해보겠습니다. 6번 줄 소를 검지로 뜯고 그 다음에 튕겨주세요. 3번 반복해서 연습해 볼게요. 좋아요. 한번더해 볼까요? 8번 줄 실을 해 볼게요. 실을 검지로 뜯고 바로 아래 9번 줄에 엄지를 얹고 튕깁니다. 연결해서 세번해 보겠습니다. 수법을 어떻게 하는지 감이 조금 오세요? 이번엔 학교종을 연주하며 튕김 수법을 좀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교종을 검지, 엄지, 중지 뜯는 수법으로만 연주했어요 오늘은 방금 배운 튕김 수법을 넣어서 연주해 볼 건데요 악보와 선생님의 연주를 보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어디에서 어떤 수법으로 연주해야 하는지 찾아보세요 잘 찾으셨나요? 악보를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음표 위에 손가락 번호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숫자가 있네요? 맞습니다. 숫자 0이 있고 숫자 0은 튕김 수법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마디에서 보이네요. 그만큼 튕김 수법을 자주 사용해서 학교정을 연주해 줘야겠어요. 수법을 할 때에는 연주하고자 하는 줄만 튕겨서 소리낼 수 있도록 튕기는 각도에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같은 음을 연주하더라도 뜯어 연주할 때와 튕겨 연주할 때는 손의 위치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지만 가서 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엄지에 걸렸다가 순간적으로 튕겨지는 힘을 이용해 또렷하고 정확하게 줄을 튕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쉽지 않겠지만 같이 연습하면 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바른 자세로 준비해 주시고 처음이니까 소리는 조금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고 바른 손모양과 바른 수법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세요 두 마디씩 끊어서 세 번씩 연주해 보겠습니다 1마디 2마디입니다 한마디, 사마디입니다. 5마디와 6마디입니다. 7마디, 8마디입니다. 잘하셨어요. 이번엔 4마디씩 연주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3번씩 연주합니다. 1마디부터 4마디까지입니다. 5마디부터 8마디입니다. 어때요? 조금씩 연주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연주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디어 우리가 배우게 될 오른손 기본 수법 중 마지막인 연 튕김 수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연 튕김 수법은 같은 음이 세번 반복될 때 사용하는데, 튕김 수법을 하기 전에 중지로 한번더 튕겨서 총두번을 연결해서 튕겨주는 수법이에요. 먼저 튕김 수법을 할 때처럼 손모양을 만들어 준후 중지를 동그랗게 말아 가져옵니다 그리고 세 손가락을 조금 더 모아 엄지가 검지와 중지의 손톱을 덮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연주하고자 하는 줄한줄 줄 아래 에 엄지를 얹어 준비한 후 중지부터 차례대로 튕겨주시면 됩니다 엄지로부터 중지와 검지가 순간적으로 벗어나면서 줄을 튕길 수 있게요. 연습해볼게요. 6번 줄 솔을 3번 연주하는데 튕김 수법과 마찬가지로 처음 연주하는 6번 줄 솔은 뜯어서 연주해주고 이어지는 소를 중지로 튕기고 검지로 차례로 튕겨서 연주해 주시는 거예요 해볼까요? 뜯고 중지로 튕기고 검지로 튕깁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음이 똑같은 박자로 소리 날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3번 연습해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기본 수법 중 가장 어려운 수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할것 같아요 이번엔 4번 줄레 부터 12번 줄라 까지 연 튕김 수법으로 연습해 볼게요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천천히 집중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연 튕김 수법을 이용해서 연주할 수 있는 비행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 감상해 볼까요? 어느 부분에서 연 튕김 수법으로 연주하는지 또 악보에는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보셨어요? 맞아요. 튕김 수법을 숫자 0으로 표기했고 연 튕김 수법은 튕김 수법을 두번 연속해서 연주하는 수법이니까 0을 나란히 붙여놓은 모양인 숫자 8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악보 첫 번째 줄을 보면 첫 마디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 튕김 수법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줄을 보면요. 연 튕김 수법이 한번, 튕김 수법이 한번 나오네요. 악보를 잘 보고 중지를 튕겨야 하는지, 검지를 튕겨야 하는지 빠르게 판단해서 연주해야겠습니다. 앞서 튕김 수법으로 학교종을 연주했을 때 주의했던 점을 비롯해서 이번 비행기를 연주할 때에는 연 튕김 수법을 바르게 익히고 정확한 박자에 연주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세요 특히 검지로 뜯어 연주한 후 중지와 검지를 동시에 엄지 끝에 가둬서 연 튕김 수법을 준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두 마디씩 끊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각각 세 번씩 연주해 주시면 되겠어요. 1마디와 2마디입니다. 3마디와 4마디입니다. 5마디와 6마디입니다. 7마디와 8마디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4마디씩 가볼게요. 1마디부터 4마디입니다. 5마디부터 8마디까지 입니다. 다르게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연주해 볼게요. 전체 3번 연주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뜯는 수법에 비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튕김 수법과 연 튕김 수법을 배워보고 연습도 해봤습니다 이제 제법 가야금 연주를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배운 가야금 기본 수법으로 학교종과 비행기를 연주했듯이 앞으로 여러 악곡들을 배우고 연주할 텐데요 만약에 가야금 조율이 잘 안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엉뚱한 소리가 나면서 아름다운 가야금 연주는 기대하기 힘들 거예요 가야금 연주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가야금 조율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율을 하기 위해서 가야금과 튜너를 준비해주세요. 튜너가 없다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가야금의 12줄은 안족이라고 하는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한자로 기러기 안, 발, 족. 마치 기러기의 발 모양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뜻 그대로 기러기 발이라고도 불려요. 가야금의 음정은 이 안쪽의 위치를 옮겨 조절합니다. 연주할 때처럼 가야금을 놓았을 때 안쪽을 오른쪽, 그러니까 현침쪽으로 움직일수록 음정은 높아지고 반대로 움직일수록 음정은 낮아져요. 내가 소리내고자 하는 음보다 가야금 줄의 음정이 높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왼쪽으로 안쪽을 조금씩 움직이며 음정을 낮춰주면 됩니다. 반대로 가야금 줄의 음정이 낮다면 안쪽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조율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12개의 가야금 줄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악보에는 보이는 것처럼 레, 솔, 라, 레, 미, 솔, 라, 시, 레, 미, 솔, 라로 표기되고 읽거나 연주할 때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실제로 소리 내는 음은 달라서 조율을 할 때에는 이렇게 조율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악보가 아닌 가야금 위에 보이는 음으로 조율을 해주셔야 해요 영어 음명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국어를 지원하는 튜너가 많지 않고 악보 읽는 것과 구분을 짓기 위함이기도 하답니다 그럼 1번 줄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G음에 맞춰야겠네요 가야금이 G음을 내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튜너에 G라고 뜨는데 침이 정가운데 있지는 않고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네요 이건 쥐보다 조금 높다는 뜻이니까 안쪽을 살짝 왼쪽으로 옮겨 음정을 낮춰줘야겠어요. 이번엔 맞을까요? 아직도 침이 조금 오른쪽에 있네요. 다시 네, 이제 침이 정가운데를 가리켜요. 이렇게 튜너에 조율해야 하는 음명이 보이고 침이 정가운데를 가리키면 조율을 잘 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12개의 가야금 줄이 각각 소리 내야 하는 음을 정확하게 낼수 있도록 튜너를 이용하여 한줄한줄 한줄 조율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리 내보고 안쪽을 움직이고 다시 소리 내보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요. 가야금을 연주하기 전에 가야금 소리를 미리 들어보고 가야금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정중학교와 함께하는 고고가야금 오늘은 튕김 수법과 연튕김 수법을 배워 익혀봤고요. 가야금 연주자라면 자신의 악기는 직접 조율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야금 조율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악곡을 하나씩 익히며 가야금 실력도 키우고 아름다운 가야금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빠져보게 될 텐데요. 오늘까지 배운 수법과 내용들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만큼 꼭 기억하고 특히 연주에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조율은 맞춰서 오면 더욱 좋겠어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고고가야금이었습니다. 안녕!